네, 안녕하세요. 홍파게 여러분, 헌터, 황요! 자, 여러분들, 제가 먹은 컨텐츠가 번에면요 바로바로, 바로, 광어보다 맛있는 가자미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올라간 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올라가는 가자미를 잡아가지고 가자미전을 만들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자미를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요 같이 가요. Let's 고오.. 머리 괴롭겠네 넘어가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동해로 랜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낚시가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요 유튜버 팀들 강릉 에 있는 각배의 선장님 이렇게 대결을 할 거예요. 일단 유튜버 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웃음> 딱 보니까 롯데계 낚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있잖아, 나. <웃음> 아, 아니 아니입니다. 근데 진영이도 잘해. 어복하면 누구야? 저죠. <웃음> 생물도 믿고. 뭐 <하면> <웃음> 생도 영 어복을 믿고 저희 넷시 일단 팀하고. 아, 자그면 여러분 저희 팀한분더 계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이신데 강릉의 동물원이죠? 네 동물원 하고 있습니다. 네자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이죠 오늘? 네 오늘 선장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유튜버 팀인데 유튜버 중에 제일 잘하세요 아, <웃음> 아 선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만복코 저번에 만세기 잡고 참치 잡고 삼치 잡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아유. 오늘은 정으로 만났습니다 <웃음> 아. <웃음> 저희 살살 해주세요 N손으로 할게요 <웃음> 자, 네, 손잡이 여기 손잡이아요손잡이세요 아유 여기 또 오늘 어디요 선장님이세요? 오션플레이오입니다 아 오션플레이오 아, 오션 자 여기가 이제 사천항에서 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배? 아, 아, 사천, 아, 사천호선장님 아 사천호선장님 자 그리고 한분 저쪽에 더 계시는데 4대5로 저희가 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호종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참가자 미 낚시입니다 아무게대항이기 참... 때문에 따른 또 총무게로 아뭐 금지체장만 넘으면 그냥 싹다 해가지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문어도 잡힌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꼭 있는 사람은 오늘 문어 잡을 겁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제가 잡겠네요 <웃음> <웃음> 자 바로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포인트 도착했인는데 이게 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렁이를 달고 내리면은 가자미 이런게 물고 여기다가 애기를 또 달면은 문어도 올라온다 그래요 장전알려 승부형 평소에 강하시요 지는 거를 건드지자 <웃음>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지렁이를 달고 자여러 그리고 오늘은 뽕돌이 80%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입질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아미는 입질을 못 느낄 것 같고 운 오면은 입질 느낄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한 1시간에서 2시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시간 예, 반 예. 해요 1시간 어. 반 알겠습니다 선장님 지금 내리면 안 되는 어, 거예요? 어선장님 뭐요? 아, 반칙하신 줄 알았네 어 뭐야 내리셨어요? 에이 올리세요 올리세요 자 <웃음> 은성호 선장님께서 신호를 주셔야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준비하세요 삑삑 <웃음> 자 시작하세요. 나 아, 시작 내리세요. 저희도 진정이가 또잘 잡아 멀미를 잡았어요. <놀미> 네, 멀미 지금. 멀미? 지금 미국 바다랑 다르거든. 멀미가 영어로 뭐야? 시식. 시식? 네 아니면 뭐 모션 생리아 모션 생리. 또 한국 오니까 그러니까 발음 프로 졌네 김치 많이 먹었어. <웃음> 자 바닥 찍고 살살살살 살살 액션 주면은 어 뭐야 나 무거운데? 뽕도 <뽕돌>, 뽕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게 뽕돌이라고 그럼 이거 문을 올리면 나못 올리는데 지금 힘이 올라온다저에헤 뭐야 진짜예요 선생님? 오 올라온다 와, <웃음> 가자미죠? 우와 <웃음> <웃음> 야 조개야 <웃음> 목도리 가자미네 <웃음> <웃음> 가자미도 아닌 거 같은데요? 그? 점지세장이 어떻게 될까요? 25cm 아, 25cm 아, 방생하는 게좋겠 방생 25cm 은성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반생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기김 <기기민>, 낙지 <야티. 웃음>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저거 50g도 안돼요 야 조개에 머리가 걸려온 건 처음이에요 장가자미야 청가장이 저아요대면에 노란 띠를 끼었죠. 아, 아, 그러네. 누가 청가. 누구? 어, 크다, 커. 어, 크다, 커. 문어 아니야? 문어 아니야? 아, 어 뭐야. 아, 걸렸어. 아, 진짜. 아, 네. 우리 빨리 하겠다. 플라이어가래. 지금 뭐 올라타 지, 지금 중간에 뭐 올라타타니까요? 와서요. <웃음> <웃음> 원장님 역시 유튜버 팀. 원장님이 저번에도 만세기로 엄청 뽑아내셨거든요, 혼자. 지금 뭐 같아요? 얘는 가자미 같아요. 가자미 같아요. 어. 우와 <웃음> 나...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그람수 치는거죠? 이거 먹는거 아닌가? <웃음> 여러분 이게 40m에서 8 5달고 하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방금 뭐 올라탄거 같은데? <웃음> 형 취향이네요 약간 올라탄거 자꾸 올라탄데 <웃음> 왔어 야, 왔어? 어, 이 100%야 이건? 어나뭐 올라탔다 나 아니야? 아그 형이야? <웃음> 아, 아니, 여러분 힘세 어? 보세요 이거는 완전 달라요 어 힘든데 진짜로? 진짜야? 몰라 나도 <웃음> 왜 앙탈 <앙달> 부려 <웃음>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게 야, 뭐야 좋아. 우와 1타 1피 <웃음> 와아 줄이 걸렸네 대구 회때한 마리랑 아, 저거 대구 회때예요자 여러분 이게 대구 회때 라고 해가지고 이거 방생 사이즈인가요? 이거는 최대이 없어요 그러면 은킵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약간 긴장하시더라고 아그러면은 2대1이니까 저희 어드밴테이지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대구 회때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대 1. 위퍼 뿌려주고 왔어요 아 통했어? 아니 아니 위퍼 뿌리고 왔어요 <웃음> 진영아 좀 쉬어 아니 어쩐지 횟대 앞에 밥풀 걸려있더라고 오마이갓 어? <웃음> 자 그럼 지금 오파라이 밑밥 들어왔거든요 미제 밑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밥 아니 미제 밑밥이야 <웃음> 미제.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와 큰데 아 선장님이 너무 잘하시네 나온거 같은데? 어 나도 왔다 어 뭐야 형 나랑 걸린 거 아니야? 어. 역시 나를 잡았구만 아 저쪽에 또 잡으셨습니다 선장님 키 사이즈에요? 어, 어 너무 짧는데 <웃음> 아, 어, 깻잎인데 깻잎, 깻잎. 너무 깻잎인데요, 이거? 지금 만보코 사장님이랑 두 분만 못 잡으셨죠? 만보코 사장님 그때 잘하셨는데. 나 <목호> <목호>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자, 포인트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목호> 올라 탔는데, 진짜? 어, 올라 탔죠, 지금? 뭐 왔어요? 야, 올라... 어 형님, 뭐올라탔네 오다가 자 형님 아니에요? 저저희 둘이 잡혔죠? 그것도 무거운데? 어? 뭐잡혀혀 있는 아아에요제제 형님, 우와 개커 개커 왕형이 이거 저랑 근데... 콜라보 한 거잖아요 그럼 <웃음> <웃음> 저희가 역전했습니다 한 마리로 왕복저선장님 여기 님저죠 역시 와얘 아, 진짜 역시 커. 얘는님자 얘는 3형되 안 근데 이거 걷어버려서운 좋게 걸렸죠, 형님. <웃음> 야, 야, <이거 웃음> <입질이 많아서. 웃음> 바로 포인트 이동할게요. 어, 사이즈 크죠? 보가 얼굴 크거든요? 다가리즈. 야, 작으니까 다가리즈. <웃음> 아아 어, 거 알았어. 아, 네 마리 합친 거만. 어, 저희 역전했어요. 진영아, 또 상태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와 예, 기뻐하고 있어요. <웃음> 내가 밑밥 이후로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아 았아 맞아 맞아 아, 베리 해피? 왜요? 아니요 <놀람> 야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아까 자리 좋았는데 해체 온 지도 몰랐죠? <놀람> 다올라타더라고요 무너인 <놀람> <흔한> 줄 알았잖아 이상하 <놀람> <너, 놀람> 왔어요? 왔어요? 공기... 진짜로? 나이 사람들이 자꾸 긴장을 줘서 왜 튀어지는 <놀람> 거 보이지? 오오오 오, 이거 진짜 이거 무너다 무너요 무너 뚫채 좀해 뚫채 뚫채 아니야 부실이? 이거 해초 암초 암초 오오오오아 뭐야? 아오오 잡았어요 뒤쪽이랑 엉킨 거 같아요 잡으셨어요 드디어 만보코 아 저거 에 선장님 그, 크게 찍어 크게 <웃음> 이걸 어떻게 크게 찍어요 선장님 <웃음> 나뭐 있는, 뭐 있는 거 같아 뭐라고? 나뭐 있는 거 같아 바 달래 나뭐 있는 거 같아 너 관종이야? 나 관종인 뭐... 유튜브 하잖아 이따그러고 미치겠네 진짜로 <웃음> 내거 뽕도 150번 아니야 이거? 여기 빵도 있어요 빵도 모시고 아 잠시만 잠시만 저 잡고 먹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혹이 오고 있어요 지금 <웃음> 만보코 선생님 왔답니다 뭐 같아요 선생님? 어? 작은 가자미 같죠? 어. <웃음> 야야야 음 큰데 봐. 큰데?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깻잎 깻잎 <웃음> 야 가자미 와저 커요 사장님 아, 와요? 오 요요요 어, 오, 오, 요. 아, 떨어져 내 거랑 걸린 거 같기도 내 바늘에 걸린 거야 다급해지셨어 와저 사이즈 된다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미 빼는 방법 가자미가 이렇게 묶였을 때는 젓가락 쏙 집어넣어 돌려 오! 저거 오늘 해보고 싶다. 내가 봤을 때 자리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목소리> 내가 봤을 때좀 그래요. 쪽으로 가보자. <웃음> 한번 가보세요, 형님. 와, <목소리> 여러분,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야! 대구했대! 챙겨 챙겨난대구했다라그래서난 대구 새끼인 줄 알고 아까 방생했는데. 야, 얘통통하게 무거워. 야, 츄도 넣어도 돼? 너, 너, 너. 애기도 넣어, 애기도. 그래 자, 여러분, 진짜 제발 한 마리만. 대구했대라도 좋아요, 한마리 대구했대 입질 있었어? 없었어요. 답이 없어 계속 그냥 꺼내봐야 돼 여러분 지금 20분 남았다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좀더할거 같긴 해요 왠지 알아? 상장님도 못 잡았거든 <웃음> 네 여러분 제 생각에 손으로 감각을 느끼기에 제 실력이 안될거 같아서 손보다 예민한 로츠로 느끼겠습니다 너 이제 안 써도 돼 근데? 괜찮아 <웃음> 허락 받은 거야? 손조치 후보고 찧 여러분 지금 10분 남았대요 10분 응. 원래 첫발 아니면 끝발이 있어서 생물 유튜버들 마지막에 잡을 거예요 먹고살자고 한시에 쳐먹으면서 해야죠 그죠? 렇너추배르반에발 기분 안 있어 추베라 <웃음> 5분 더요? 연장전 5분 남았습니다 5분 2분 동안 빵이나 먹을까? <웃음> 아 잡았다 좋아 어? 오우 어? 아니 아니 아니 깻잎까지는 아니야 어? 와첨가자미 <웃음> 생도형 자리 옮긴 거 봐요 여러분 형 소용 없어요 진짜 마지막 했습니다 이거 저기서못 잡잖아요 벌칙으로 대구 횟대 가져가서 먹을게요 플라이어가 아, 네, 안돼 끝났습니다 게임 끝자 여러분 지금 게임 끝났는데 돌아가서 누가 더 많이 잡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땀봐도 천장이 이겼는데 혹시 몰라요 생도형이 잡은 게 몸무게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납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 피아이 납 말하는 건가요? 납 집어넣고 예? 만복호 <웃음> 선생님한테 사실 어제 협박을 당 해가지고 제가 안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다시는 <다신> 배안태어주신다 <웃음> 해가지고 맞아, 언제든지 도전하시려면 또 오시라고 아, 아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해루질 한번 대결하시죠 어, 오케이. <웃음> 유튜버 친구들 퇴소 자 오늘 최종 조각 <웃음> 왜... 이게 다야? 이게 제일 큰 거죠 형이 잡은 <웃음> 거 그거는 뭐예요? 이게 선장님들이 잡으신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자로 재보고 얘네가 20cm가 금지체장이래요 20cm 안 되는 것들은 놔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5그리 15, 여기 5cm. 5cm 딱 20cm 이거 네. 넘으면 돼요. 어, 그게... 네. 자딱 보면은 안돼 안돼 안돼 아 나만 아, 가라이자 다음 친구 아 되돼돼 아, 돼, 아, 돼, 돼, 돼, 어 합격 돼, 돼. 자 얘는 합격 자얘킵어 얘도 얘는 딱 커트라인이다 오 되되되 아, 어, 어, 어, 다 그래, 되네 아얘 안되나 얘 안돼 안안아 안돼 얘 방생해주세요 방생 자저멀리가죠아 얘도 아까 걔랑 비슷한데 아이고 유아 랩잎사이즈 어저멀리가죠자 얘는 뭐 얘는 빵도 좋아 킵킵키 아얘 방생 얘 방생 뭐 다른거 이번에 좀 신박한 걸로 해줘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오늘 선장님이 잡으신 게 요만큼 아기까지 있구나 하나 아 여기 더 여기 더형 아, 여기 아, 더 선장님이 잡아거 요만큼 이거 이길 거 같은데 우리가 어, 어, 이만큼 잡아왔쟤 횟대가 통통해 남먹었어 저거 밥 아, 안에 <웃음> 있는 거 아니야? <웃음> 똑같은 비닐에 넣어서 물기 자 물기 생도형이 제일 깡까네 <웃음> 자 600x6 자600 다음 저희 거 한번 해볼게요 <웃음> 2400 <웃음> 우리 아, 이길 수도 있겠는데 뭐야 오, 오, 오, 아니, 물물 아니 아니 이겼어 이겼어 6배, 6 6 0 6 6 근데 사실 한 마리 들어가자 빼도 이길 거 같긴 한데 빼면 절로 가잖아 아 맞네 <웃음> 내가 그거 생각 못했다 빼면 얼마야? 500, 아 안되네 안돼 안돼 너너너너너너저희거에요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회를 떠가지고 회 한번 살짝 먹어보고 여기는 노나서 한번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잡은거 보다 더 많아진거 같은데? 이게 오늘 아, 잡은거 예, 그렇죠. 이거는 딱 보니까 도다리 같은데? 어, 그죠? 정확하죠? 나들었 어, 조용히 해자 <웃음> 어, 여기를 보세요 아예 <웃음> 아, 예. 오늘 <웃음> <웃음> 승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개측하니까 저희가 좀더 많던데 중간 심판으로 선장 승! 아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잡은 거 먹어볼까요? 이거 제가 잡은 거네 다 보니까 오늘 릴을 잘 감더라고 <웃음> 입지만 숨을 한번 받았어 감기만 하더라고 어때 어때? 와, 내가 잡았네 지금 입에서 날게요 새꼬시네 새꼬시네 뼈가 많이 없어 꼬소하네 꼬소해 음. 이거는 강도다리 자 강도다리 먹어볼게요 음? 달로 다 아, 달라요? 음. 많이 달라요? 이거에더 탱탱해 아 그래요? 초후배를? 음! 식감 자체가 다르네 어. 진짜 꼬들꼬들해요 사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햄이에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가 전부 다 지금 바다에서 뭐좀 하고 항상 이렇게 하니까 지금 회 그대로 있거든요 하전 햄만 짝살려고 했어요 유한걸 <웃음> <귀한> 몰라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다 먹고 집에 가려다가 지금 이 상태로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주문진 수장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미 똑같은 종류 조금 큰거 하나 사서 제대로 요리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웃음> 사장님 혹시 가자미 <가잠이> 있어요? <웃음> 아,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네.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자미가 다요런가 봐요. 여기도 있네. 이거 가자미죠. 좀큰거 어디 있어요? 만 원. 아다 요만해요 지금? 세곳이요아세꼬이요얼 아, 아. 마에요? 1kg에 4만원 제일 큰거두마리 한번 달아주세요 참가자미죠? 1kg에 200 빼고 1kg 아 이거요 4만원 몇 마리에요? 3마리 해마, 네, 우리, 이렇게 주세요자 여러분 이렇게 챙겨볼게요 이리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산거 이제 보용이랑 나눠가서 집에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은혜가 최대한 큰거가져오라 했거든요 큰거 가져가서 은혜가 손질할 거예요 나는 개꿀 나상나상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가자미를 잡아와 아니 사 왔습니다 <웃음> 플러스 대구 회때 자란 보시면은 참가자미 주말이랑 대구 회떼를잡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참가자미랑 노란가자미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가자미는 여기가 전부 다 노란 게 노란가자미고 참가자미는 꼬리 쪽에만 노란색을 띠고 있죠. 자 근데 요가자미로는 어떻게 먹을 거냐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추석일 거예요. 추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아주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선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텐 제가 뭐냐 바로 바로 바로 가자미 전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래서 요 가자미를 가시 없이 사포를뜬 다음에 계란물에 싹 묻혀가지고 가자미 전을 한번 만들어 그래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자미 전만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가자미 튀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저희 삼촌이 가끔 서비스로 가자미 튀김을 주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삼촌 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동통한 대구 회때 있죠 자 이거는 호 살짝 떠가지고 같이 옆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요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씨 하나 둘셋목가라가자 여기 이상훈 기후부터 목욕 계속 하는데요 은혜야 집중 못... 어? 어? 아? 아? 다시 해. 하나 둘셋 <웃음> 자 그럼 먼저 한 마리는 포르트고한 마리는 내장만 딱 발라줄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자미 손질 있잖아요. 광어랑 비슷합니다. 이줄 보여 혹시 그네? 카메라에 이렇게 선. 오빠 어? 뒤집으면 보여. 헐개나대네 진짜 <웃음> 아직도 그걸 모르 <웃음> <웃음> 지금 은혜가 생선 손질을 배우고 나서 저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생선 손질을 무시하면 되는데 평소에도 무시합니다 야, 오늘 그렇게 래가지고 오늘 이 하면 내가, 내가 쓰레기가 돼 <웃음> <될까? 웃음> 그래서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광어 손질 유튜브를 6시간 동안 봤어 근데 이거 뒤집는 건 몰랐네 여저분 보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자, 이 선이 뭐냐면 척추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손질을 하면 돼요 제가 <웃음> 이 녀석의 내장은 대가리 밑쪽에 여기 들어가 기 때문에 반대편 있죠 겨드랑이를 살짝 벌려주고 라삭사무라이 칼 저거 가져와는 근데 네.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웃음> 무시하지 마자 여기 척추뼈가 있습니다 척추뼈를 먼저 이렇게 끊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살아있는 회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쳤죠 그러면 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쪽을 살살살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은 내장이 같이 터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쪽도 살살살 조지는 거예요 자으 그... 슬기 터졌다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되니 혹시? 슬기 안태 정 것처럼? 왜냐면 곰팡이 분들 은두이. 지옥다 봐 은둑이 분들 다 무시할까봐 지금 성훈아 제발 부탁이다 월급 올려줄게 알겠지? 제발 자그 다음에 요거를 머리만 이렇게 떼면은 같이 나옵니다 요거 내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를 라사 사무라이 안 딸렸는데? <웃음> 진짜 이러면 운동이들다 무시한다 나 은혜야 알지? 저 웃지 말고 정신차려 알... 너도 곰팡이들이 다무시하겠잖다 <웃음> 장난치는 거지 무시가 아니잖아 어깨 무시하잖아 어깨 무시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야 은혜야 <웃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속이 비거든요 근데 여기 두 손가락을 넣고 안에 이렇게 싹 긁으면은 자 그게 쉬운지 아냐? <웃음> 개 무시하네 이게 뭐였지? 정서였나? 또 그것도 모르냐? <웃음> 뭔데? 나도 모르지 <웃음> 뭐야? <웃음> 여러분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으유. 그... <웃음> 아 진짜 왕 져서 못하겠네? 어. 동그랗게 잘 나와야 된다 <웃음> 그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작살이 나가지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나옵니다 됐어요 뭐야? 씨 <웃음> 확대하지 마세요 확대 이거 나왔습니다 뼈는 왜 나왔어? 뭘, 몰라? 튀어나오던데? 다 끊어버렸네. <웃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은혜야. 큰 뼈를 제거했으니까 손질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이게 사실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자, 그리고요 안에 핏기가 있습니다. 요 핏기는 싹다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저 도같이 손질을 할 건데, 잠시 대기. 한번 바꿔봐야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짓거리고 있네데 너도 한번 해봐라. 다다미.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오늘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는데, 왜그러냐면주근깨 같은 거 빼가지고, 난신창이어가지고 지금 그렇대요내 눈에는 지금도 예쁘고, 멋 멋지... 지고생겼는데자 <웃음> 한번 해봐라 여기 먼저인가? 오 어, 그걸 몰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아닌가 봐에 거기 아닌데 아닌데 척추 거기 있냐? 닥쳐라 <웃음> 아씨 잘하고 싶다 <웃음> 에 그거 살을 뜯는다 <웃음> 와우 야 그래 나는 내장이라뭐일 같이 나왔다 깔끔하게 와아 모가리 <웃음> <웃음> 스승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제가 알기로 저 정소라고 알고 있는데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아아으면 뽑혀지거든요. 근데 은혜 헤매고 있죠. 똑같아요아도 짓눌려가지고 나중에 뼈 하나 꺼낼걸요. <웃음> 더잤네더잤어 분해에서 하나하나 집 자고 있네 신장을 그, 긁어 저기 신장에 피가 굳어있거든요 거기를 좀 긁어놓고 씻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씻을 수 있어요 오 뭐야 뭐 덩어리가 나왔어 여기는 안 했죠? 이 사람은? <웃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이사람이랑나어는좀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대구 회때 저거 포 양쪽으로 싹싹 떠줄 수 있어 에이, 아, 에이. 아줌마 회때 1인분 주세요 아줌마 아니고 누나 아, 아 누나 자, 여러분 대구 회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생선 중 하나거든요 꼬리 쪽에 저렇게 침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왜 지금 얘기해? <웃음> 까비 이거 이제 여기 포트라 하고 여보? 네, 여, 여보? 아니, 빨리 얘기해! 이씨. 아, 아니야, 아니야. 괜히 여부로 했다가 쑥스러워가지고 나한테 화내는 거 봐. <웃음> 귀여워. 회 <웃음> 때도 이렇게 포를 딱 떠주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한번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때요, 은혜야? 육질이? 부드러워. 막안 땅땅해? 어. 맛 없나 보네요, 여러분. 왜? 약간 육질이 빡빡한 애들이 사실 구웠을 때좀육고위가고 맛있잖아. 아닌데? 원래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도잘 살아요. <웃음> 아, 나는 작은 생선은 못하겠어 그래, 그게 진짜 실력이야. 난 작은 거 잘하거든. 그렇게 뜨는 게 힘들어, 은혜야. 작은 거할때 그냥 위로 싹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해야지. 그래서 너는 작은 거다 없... 없어지잖아 아가리 묵념 야 아가리 묵념이 뭐냐 <웃음> 미안미야 미안. 나도 빨리 반박하고 죽어가지고 미안해 여러분 방금 은혜 말투 보셨죠? 이거 진짜 개 화난 거야 이럴 때는 꼴이 내려야 돼안 베껴도 돼요 은혜 싫어 어. <웃음> 여러분 이렇게 바로 포기해야 돼요 특히 칼 들고 있을 때는 어기아기 어기, 어라차 어? 어. 어어어어어 어이 어이 어이 았 자, 여러분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 자, 얘들도 마저 씻어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까지 싹다쳐 왔거든요. 자, 그러면한 마리 이 요체로 그냥 구워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얘는 손질을 할 건데, 은혜가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 무시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바로 손질 한번 조져 볼게요. 척추뼈 라인으로 일단 이렇게 <웃음> 틀린 게 없잖아. 안 아, 틀린 거 있을 때 지나가는 거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안 돼. 자, 요렇게 라인을 따라서 쭉, 처추뼈 따라서, 우와, 꼬리 부분 있죠? 여기에 살짝 칼집을 이렇게 수쑥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잡고, 아니, 여기를. 아이거잘 못하잖아. 쭉... 설명 중이다. 너 그렇게 자라는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쫙 따면 되는데, 사실 저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옆으로 뼈를 타고, 살짝, 살짝 이렇게 가볼게요. 나는 이렇게. 저기 지느러미로 했던 것 같아. 잠시 대기. 이렇게 했다고? 어, 해보지 마. 가슴이 좀덜 먹으면 되지. 자, 여러분. 요렇게 했죠?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시끄러워서 못하게자 <하겠네. 웃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웃음> 할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이 소리 들리지? 소리 잘 들어봐 아우 실리폰 너무 좋아 아이고 야, 아니야 봐봐 은혜 거의 다 했어 여기 끝에 지느러미 살도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위로 올리면 되잖아 칼 뒤에를 위로 올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잡소 이거 개 잡소 이거 자 아직 안 보였어 이거 개 잡소 안개 잡소 야 그래도 은혜야 안 보였다고 뻥큐를 다시 하라고 너 프로 됐다 뻥큐를 했는데 초점이 안 잡히니까 자기한테 뻥켰네 너 아직 안 잡혔어 다시 해 아니 그러면 너가 또 지랄하잖아 뭐 개소리야 진짜 나쁜 사람 만들지 마 편집하다가 아 이거 초점 나갔잖아 은혜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여기만 살짝 똑 끊어주면 어이구 아이고 저원다 <웃음> <웃음> 이거 편집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 봐봐 은혜야 여기도 살이 너가 날렸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뭐요? 이거 인정해야 돼, 은혜야. 아이고. 자, <웃음> 그러면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또 여기 있지, 은혜야. 갈비때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거 몰랐지, 너? 아니? 아니? 아니? 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너? 어. 이게 낫지. 아. 아, 진짜 기분 나빠.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여기서 이제 지느러미만 그냥 이렇게. 아 몰라 어, 저 좋네 이거 <웃음> <웃음> 여기 봐봐 은혜야 쓸개? 어, 쓸개 터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베인 거, 베인 거. 이거 지방이에요 지방 노란색이잖아요 알죠? <웃음> 자이 쓸개 터진 거는 잘라낼게요 요거는 스며들면 은 써버려가지고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 양쪽 다 소리 들리시오 <웃음> He's just s lovely. He's just wonderful. 뭐? 잘하지 근데 누가 너 정확했었잖아. 가르며 배. 정확하신 분들은 욕해. 죄송합니다. <웃음> 집에 장난으로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폰은 내가 너무못들수 있는데 껍질 까는 건 내가 너보다 좀 잘해. 잘해. <웃음> 왜? 아,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 아, 촬영 다 떠나서 찐으로 빡쳐서 그래 말 걸지 마. 어기야기 여아차 어기야 라삭삼우라해 잘해? 응 음, 잘해. 잘말 아, 걸지 마. <웃음> 성격 밭한야뭐 <바탄다>, 여러분 <이거. 웃음> <웃음> <imagined>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히게 싹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해주고 들어와. 뒤졌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솔직히 뒤에가 더 어렵잖아. 아니야 똑같아 이게 근데 잘리고 있어? 어이 <웃음>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똑바로 살이 뭐 어이 어. 야 말로만 못 웃기니까 또이 앞에서 웃기는 것봐 멀었다 멀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계속 그렇게 <웃음> 하는 게 아니야? 아 엄청 오래 걸리네 이도 오래 걸렸어 아니야 나이 정도 아니었어 저 갔어. 봐봐 파리도 거기 앉아서 기다리잖아 아 어떡해 아 모르겠다 <웃음> 잘라 <웃음> 야 저게 뭔데 야. <웃음> 아싸 내가 이겼다 내가 개 처발랐다 내가 이겼다 아들 하라 나가 개처 발랐다 그냥 개처 발랐어 개처 발랐어. 너할수 있어 그거? 어. <웃음> 아싸 개 아, 못해 아, 개 못해 개 못해 개 못해 개 못해. 내가 훨씬 잘해. 내가 이겨 내가 훨씬 잘.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것도. 오빠 진짜 거. 내가, 내가 너 말렸다 맞지? 어. 아이고 가자비야. <웃음> <웃음> 아 못해 고생했어 여러분 은혜한테 박수해주세요 원래 못한 사람한테 박수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랑 저랑 손질한 거를 좀 뭉쳐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는지 안 보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좀 <웃음> <웃음> <웃음> 은혜가 지금 뒤에서 저죽일라는뼈재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좀 보여줘야 돼서 그냥 섞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하, 아, 어, 저거 은혜가 있다, 아, 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한 사람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서, 뒤에서 그 지랄을 하고. <웃음> 아 여러분, 아니, 누가 더 잘했는지 고르지 마세요. 아, 은 아, 오늘 싫어해요, 이러고.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전회로 만들어줄 겁니다. 전회로? 아, 이런 걸로 꼬투리 잡지 마, 은혜야. 아, 개빡쳤나, 은혜갈 <웃음> 아, 거야. 따라하자, 야, 은혜이 일로 와, 일요 자,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 계란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양이 계란 하나만 될것 같거든요. 하나만 딱 풀어줄게요. 이제 여러분, 지겨서 결달안 합니다. 그냥, 띡, 띡, 잘 달가! 응, 국라도 해. 응, 음, 그래, 잘했어. 국어라도 해. 너 진짜 미친. 돌았냐아 <웃음> 미안해 미안해 자 이제 계란을 이렇게 사삭사삭 풀어주고 쫙 돌려줘야 된다 여기서 바로 뭐가 걸려와요 아 여보세요 어 뒤진다 개쳐 발라쥬 껍질도 못까던만 껍질 까다가 중간에 꺾여져가지고 지석에못 익어서 던져버리고 에개쳐 발라쥬 오지구고지리고 내리고 하나 <웃음> 알나어알았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하 오시고 보통 이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혀야 계란이 잘 달라붙고 훨씬 더 맛있게 되거든요 근데 요 부침가루를 써도 좀 괜찮다고 합니다 우어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들어와라. 그리고 바로 푸푸푸푸푸 불이야. 그리고 바로 후라이팬. 쨙. 튀이다이래게야 자, 그리고 미경유. 롱롱롱롱롱롱 롱. 롤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달궈놓는 동안, 자, 이 가자미를 불침 가루에 먼저 쫙쫙 묻혀줍니다. 명절에 전도안 해보면서 곰팡이 분들을 위해 하는 거지. 아니 나는 널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말해주잖아 엄마, 은혜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너 없는데서, 너 있으면 또 무안하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누워있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은혜야. 밥상 차려올 때까지 누워있고, 뒤에 옷은 깔깔. 깔깔깔 대면서 거의 나 미친놈으로 만드네 진짜로 <웃음> 야 성훈아 월급 올리고 싶어? 편집해 안 올려줄 거 알죠? <웃음>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리고 계란물에 싹 넣고 계란물을 확실하게 묻혀주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세게 조지면은 부침가루들이 풀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자그러분 이렇게 딱 계란 조졌으면은 프라이가래 들어가라 얘는 대고 회때 어휴 좋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와우.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가자미 전이 완성이 됐고, 자, 이제. 허여! 어, 요 가자미를 바로 익혀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와우. 자, 여기서 바로 그냥 고급스킬 들어갑니다. 칼집. 갈집. 원래 칼집을 내놓고 하잖아. 하하하하실 <웃음> 방금 어, 칼집 안 냈네 하고 고급스킬이랑 포장하고 바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뒤집어 볼게요. 보세요. 벌, 벌써? 와, 미쳤지? 어. 자, 여러분, 얘 아주 바싹 끼워줄게요. 자,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다되십니다 와우 와우 와우 자여이분게해서 가자미구이와 가자미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왜 걔는 얘기 안해 아아아회때 전도 완성되었습니다 내려와아지 여러분 먼저 가자미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저랑 은혜로 둘다 배고픈 상태거든요 우와 야.. 아, 한아만 <웃음> 저희가 이번 아석에는 할머니 집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저 유튜브 하는 거 모르세요. 엄마가 말안 했어요. 좀 창피한 것 같아.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명절이다. 와개맛있어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말도 안 돼요. 초베르. 음개매묘음 알이 음. 있었네. 그 아까 그 정소야. 어? 정소예요. 오늘 <웃음> <웃음> 이거 먹어봐. 빨리 달려옵니다. 빨리 옵니다. 트럭 <웃음> <웃음> 트럭. 뒤가 막히지? 빨리 한번더 먹어 빨리 빨리 빨리 주릅주릅, 주릅주릅. 빨리 빨리 빨리 한번더 먹어 주릅자 <웃음> 이제 카메라 뒤로 꺼줘 난... 봤어요 여러분? 신우 남성분들 이렇게 사세요 당당하게 <웃음> 지가 센줄 알고 여러분 <웃음> 굉장히 진짜 말도 안돼 맛있어 그치? 응. 자 그럼 가자맥은 요정도로 먹고 자 이제 진정한 명절을 어, 와나 나, 한입 주세요 가야, 가야. <웃음> 자 원래 이거 저는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간도 안 했잖아요 가자미 안에 바다의 내음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될거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우와! 명절이다! 한입 족. 우와! 넣어봐. 트럭트럭. <웃음> 아, 살살, <웃음> 어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오늘 진짜 이번 명절에 안 가는데, 명절에 가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구 회때전 먹어볼게요. 회때 자체를 처음 먹어봐요. 초배르 야, 가자미 버릴걸. 진짜 개맛있어. 한단이더 있거든요? 이거 먹어봐. 트럭트럭. 음, 이틀만. 이틀만. 음, 미어. 음, 음, 영상 끌게요. 음.